안녕하세요 민 뿌보 입니다 오늘은 와이프가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도 좋아하고 동희도 저희한테 뽀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제품이에요 그 제품은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제트 워셔 입니다 파나소닉 뉴 제트워셔 프리미엄 구강세정기 우선 박스를 보면 대한 치과 의사협회에서 추천했다는 마크가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, 충전형 스탠드, 충전 어댑터, 노즐로 되어있고 노즐은 두 개가 들어있어 두 명이 사용 가능합니다 본체는 핸드폰 무게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많이 크지 않아서 여행 갈 때도 캐리어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강세정기는 칫솔질로도 제거 못하는 치태를 관리해줄 수 있어서 치아와 잇몸 건강에 아주 유용합니다. 사용시에는 노즐을 입에 넣고 살짝 담은 채로 사용하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. 스마트 컨트롤 패널로 5단계의 수압 조절이 가능하며 각 단계를 스위치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. 개인에 맞게 파워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또한 파나소닉만의 초음파 제트 수류 기술은 분당 약 1600개의 펄스를 발생하여 잇몸을 편안하게 자극합니다 약 200ml의 대형 물테크를 지원하여 60초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제품이지만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안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와이프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쓰기 전에? 혹시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써요? 음 관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고 근데 이 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. 아 그거는 처음이에요? 네,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두 개가 나는... 있어요. 왜? 그리 어떤 거쓸 거야? 하얀색. 그리고 저는 파란색. 네, 여기 두 개가 있어 가지고. 부부끼리 서로 하나씩 나눠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. 버튼이 있고, 이걸로 다섯 개의 수업을 조절을 할수 있어요. 일단 제일 약한 걸로부터. 약한 걸로. <웃음> 왜 이렇게. <웃음> 쪽끝 쪽이야. <웃음> 입 다물고 다물고 또세개음 근데 물소 조금 살짝 아파. 아 그래 2단이 음, 막 그냥 오늘 2단2단할게요 네. 천천히. 뭘 <웃음> 놀라는 거야 도대체? 왜? 왠지 어제 먹었던 들깨 수제비 확실해? <웃음> 어제 먹었던 거야? 저번 달에도 들깨 먹었던 거 같은데 <웃음> 나왔어? 나왔어 보였어? 보였어 아, 다행이다 난못 봤다 이게 진짜 간편해 그리고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기 참 편할 것 같은데. 작년에 먹었던 거 나왔어. 어. 어때? 뭔지 이렇게 맨날 친구하고 그래도 이친구도이렇게많이 남으면 참기분이안 좋아 <웃음> <웃음> 이, 이, 이거 하고 이데느낌이 뭔가 좀 다른데 어때? 친금는이 그 목음이? 응. 보통 이안하기좀 힘들잖아 근데 지금 거기 끝까지는 느낌좀 되네 뭔가 껴있는 느낌이 없어 이제 오~~ 어... 응. 가끔 이안해도 뭔가 껴있는 느낌이 있잖아 그치? 근데 이제 껴있는 느낌이 없어 어...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아 이제 제 차례입니다 사실 제가 뭘 먹으면 이게 되게 잘 끼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항상 치실을 갖고 다니거든요. 어디 여행 갈 때, 뭐 회사에도 하나 치실 갖다 놓고.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필요한 제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일 단부터. 그래서 장소리 많이 해 남편 파인애플 먹으면 장소리. 어, 나일 단만 했는데. 여기는 조금 간지럽고, 여기 어금니 쪽은 진짜 뭔가 마사지 해주는 느낌. 되게 시원해. 그리고 나도 어제 먹었던 들깨 나왔다. <웃음> <웃음> 보인다. 잘 보인다. 맞다. 여보 말에 맞줘 보이네. 내가 과들깨가 보였어. 갑자기 어, 우리 한번... 유튜브 채널 너무 프라이빗 됐는데. 나도 한번 2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단. 네. 나도 좀 뭔가 무섭다. 느낌 어때? 핸드폰 카메라에 나는때 같은 거안 보여 다행히 <웃음> 어? 나는 양치를 잘하나봐 이가 되게 안 나온다 이제 안쪽으로 안 해줬는데 <웃음> 나한테 왜 그래 나도 양치를 잘해 <웃음> 근데 나는 3단 해도 될것 같아 2단은 그냥 조심해, 뭐 약해, 안에. 자꾸 빵꾸 나잖아. 지금 또 빵꾸 나면 어떡해. <웃음> 한번 해보겠습니다, 3단. 따단. 따단. 와이나다 a 팟 a 팟 t a n 스 귀유 <웃음> 귀여워! <웃음> <웃음> 양치안했구나 아예 양치안했어 아, 아, 지금 양치 안 했어요, 저는. <웃음> 와이프는 양치했고, 저는 양치 안 했어요. 어, 사람들이 놀랄 뻔 했네. 어, 근데. 아, 더러워. 아니, 봤지, 봤지? 고기, 고기 같은 거 났어. <웃음> 어, 근데 진짜 시원해. 시원해, 응, 나도. 응 음, 진짜 시원하다 와 뭔가 느낌은 음. 이 사이에 뭔가 환기 시켰어 응아 음. 근데 진짜 나 치질 자주 하잖아 근데 네. 치질한 느낌이야 진짜 뭔가 좀 fresh 음. 그리고 아, 좀. 사실 치질도 내가 손을 넣어서 해야 돼가지고 여기 끝에가 좀 힘들거든 하기 근데 지금 끝에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 앞니 뒤에 여기는 알겠어. 치솔질 하기도 좀 힘들었거든. 근데 지금 진짜 싫어. 또 하고 싶은데? 알았어. 아니. 그냥 혼자 해. 바이바이. 어. 바이. 와,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. 음. 그럼 저는 이거 진짜 추천하고 특히, 내가서는 이 교정기 있는 사람들. 음, 맞아요. 그때그 어, 교정... 교정기 있는 사람들 이거 필수야. 어, 교정기 있는 사람들은 치솔질로도 진짜, 여기, 사이사이에 낀 때, 음식물 같은 거, 제거하기 힘들잖아. 근데 이거 쓰면다없앨수 있어. 그거 다또 응. 할게, 나또 할래. 나또 할래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오늘은,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. 저는 또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, 이거 교체하는 것도 진짜 쉬워요. 이게 힘줘서 빼는 게 아니고, 여기 버튼이 있어서, 버튼을 누르고, 그냥, 쑥! 바로 빠집니다. 그리고 진짜 휴대하기 진짜 가벼워. 내가 보단 핸드폰 정도 무게? 아니 좋은 거는 방수 되니까. 응. 그냥 통째로 씌울 수 있으니까. 응. 그리고 그립감도 되게 좋아. 그렇지. 사나 so, 이제 시원한 이불로 잘게. 네 안녕. Good night.